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방탄소년단 진 아미에 향한 크고 단단한 마음 오더뷰 공개 열이라는 아이디어뱅크 방탄소년단 BTS 진이 아미를 향한 크고 단단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인터뷰로 팬심을 흔들었다. 진은 지난 14일 방탄소년단 공식 유튜브 채널 뱅텐트브를 통해 솔로 앨범 제작 과정과 웃더 탄생 비화를 담은 웃더뷰 웃더의 진더어스트라노 앨범 제작기 관찰일지 영상을 공개했다. 30분 분량의 영상은 콜드플레이와의 영상 콘택트를 통해 곡을 완성시켜가는 모습 잠시간의 이별을 위해 자신을 대신해 팬의 마음을 달래줄 캐릭터를 제작하는 모습 앨범 재킷과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는 모습, 간만에 예능에 도전한 이유를 밝히는 모습 등을 담아냈다. 진의 솔로곡 더스트라노닌 콜트플레이와의 협업으로 탄생한 곡이다 영상 속에서 진과 콜트플레이의 보컬 크리스 마틴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며 의견을 맞춰 나갔다. 진은 보다 좋은 곡을 만들어내기 위해 다양한 장법으로 곡을 불러보기도 하고, 수정 부분을 체크하고, 느낌을 바꿔보기도 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진은 중심이 꽉 잡혀있는 단단한 질성으로 고음을 쌓아올렸고 보컬 디렉팅을 맡은 크리스 마틴은 아주 듣기 좋았다. 판타스틱하다며 진의 보컬 스킬에 대해 찬사를 던졌다. 마틴은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다. 당신의 소리는 정말 놀라우며 인내심을 갖고 노력해줘서 고맙다고 말했고 진 또한 고맙다. 사랑한다며 윙크와 손키스를 건네며 서로에 대한 애정을 확인했다. 인터뷰어를 맡은 웃다는 이번 석진의 솔로곡인 더스트라노 디에스트로넛 은 어떤 곡이냐며 노래에 대한 설명을 부탁했다. 진은 불안정한 우주비 행사 진 자신이었던 자신에게 너 아미라는 운명적인 존재가 다가와서 새로운 감정을 경험하고 그 경험에서 얻는 사랑의 메시지를 퍼뜨리겠다는 게 메인 테마라고 답했다. 더불어 사랑을 좀더잘 예쁘게 만들어서 아미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다라는 사랑 가득한 깊은 마음을 표현해 팬들을 감동케 했다. 평소 직관적인 메시지를 좋아하는 진은 뮤비스토리 기획에 있어서도 자신의 마음을 다이렉트로 표현할 수 있는 심플한 요소로 핵심 감정을 전달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스태프들과 의견 조율을 통해 앨범의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또, 캐릭터 우떠의 탄생 비화도 공개되었다. 우주떠돌이라는 뜻의 우떠는 진이 기획부터 디자인까지 참여한 창작 캐릭터로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진은 우더의 역할로 저를 대신해 팬분들 옆에 귀엽게 있어달라고 말해 팬들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팬들은 아미 향한 진심이 담긴 솔로곡, 진을 대신해 팬들 옆에 있어 줄우더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려 출연한 예능 프로 모두가 최고의 선물이라며 맘능엔터테이너 진에게 뜨거운 감사를 전하고 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